캐리할거라이지캐리할거라 이거 원컴라라서 오케이 라지막판라스트 게임 너프 체감은 있긴 있어 나는. 나는 좀 느껴지긴 해. 미세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. 미세하게. 신드라는 뭐 도망가면 됩니다. 그게 상대법이에요, 신드라는. 허... 아 비드 파이크네. 최치 김수당. 이 사람 누구시지? 파이크도 또 라인전 하나만큼은 재밌거든요. 박스 플라스. 전주, 언제, 어디서든 끝났다 야야야 마우스 클릭 잘못하신 건가요? 선생님? 아니 에코 안 보였는데? 이드미아를 찍었다잉 <웃음> 아 빨리 잡고 싶다 빨리 따는 거어려운데 아니 파이크 선생님 집 안가요? 선생님 집안 가서 이거 제 턴인데? 아쉬웠어요, 갱플님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망하셨네요. <웃음> 바보레어 라인. 알려줘. 일단 쏘리 탑을 외칩시다 미안하긴 하네요 저 때문에 망한 거니까 제가 풀어주죠 어어? 저 일렬 이사람이야? 핫게임 해야겠다 이거 아.. 빡세네 아 진짜 뭐할까 조심해 이거 그나마 굴러가려면 제이스 쪽 많이 따야겠네요. 여여여 이 선수인가? 어? 잘했다 아 못했네 제발 좋은 소식 나이스 영상 편집 제가 직접 해요 그러니까 살짝 그 느낌이 오긴 했어 님들도 딱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잡았다 아, 와 이거 뭐야 허 <웃음> 헝스 오랜만에 치명타 살짝 두르는 제드 가볼까? 이거 치명타 제드 가도 개 좋은데? 상대 탱커가 없어서 도와줘 이거 DW 가게인데 힘들어. 살아야된다 얘들아 아니 살아야돼 이거 그냥 탱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딜 가죠? 아... 손에다.. 아.. 900원 줬네 <웃음> 아.. 할거같은데? 랭쿠라? 나이스, 나이스 이제 징총하고 그것만 나오면 돼요 도미닉 상대 뭐 굳이 탱은 없긴 한데 아니면 치몽타 쪽으로 뭐하나 갈수 있는거 갈까? 정수 약탈자도 나빼든데 정수 갈까? 좋은데 너,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네? 와 갱풀 존나 센데? 정수 가죠 어. <웃음> <웃음> 와 엠지버. 제가 캐리할 거라. 와, 이거 원컴이라서 햄도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. 징수 다음에 만약에 갈 거면 그렇어밤끝 갔을 것 같은데. 아, 이게 바로 정수와 그리고 요무의 버프. 이거 요무 버프 때문에 치명타 가도 좋겠다.